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기는요 경북 김천에 있는 파임밸리라는 파스리 골프장이에요 규모가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고 관리도 꽤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랑 같이 여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게요 아니, 여기, 일본어로는요, 일단, 자, 거리는 75m라고 나와 있는데요. 팁박스 앞으로 어, 해저드가 있어요. 해저드가 있고, 살짝 홀은 내리막이고, 상당히 넓어요. 넓은데, 되게 뭔가 홀이 되게 이쁘고, 넓고, 괜찮은 것 같은데, 팁박스가 이게 내리막 홀이다 보니까, 살짝 어드레스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웃음> 너무너무 이쁘고, 어, 되게 홀도 그고 코스도 잘 되는 것 같고 괜찮은데 어드레스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어쨌든 거리는 75 조금 더 보셔도 될것 같아요 80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번으로는 거리는 75m고요. 오르막 거리에요. 아까 그일본을 그린 옆에 있던 벙커가 우측에 있고요 음.. 살짝 오르막 거리긴 한데 이렇게막 심한 경사는 아니에요. 여기도 어려운 건 없는 그런 코스입니다. 거리는 85m 정도. 75인데 오르막 때문에 85m까지 봐도 된대요. 어른냐? 어, 조금, 여기는 약간 거리에 적혀져 있는 것보다 다긴 거리 같아. 95m라고 나와 있긴 한데, 살짝 더 길어 보여요. 어, 경사는 오르막이긴 한데, 심한 오르막은 아니고, 어, 그냥 언듈레이션이 조금 있는 정도? 그리고 중간에 어, 개천이 있어요. 그래서, 실개천은 아니고, 조금 그래도, 빠질 수 있는 그런 개천이에요 그리고 그 개천 뒤로도 벙커가 있습니다 그린은 살짝 높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4번 홀은요 어, 살짝 오르막 홀이고요 거리는 105m라고 나와 있는데 115m 정도 120, 115 정도까지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양 옆에 어, 지금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이 나무로 핸디캡을 주신 것 같아요 좌측은 산이고 우측은 아까 그 개천 그 해저드가 쭉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앙으로 똑바로 저기대 쪽으로 몸을 보내지 않으면 좀 핸디캡이 많은 그런 홀이에요 지가 너무 더러운데? 야그린 경사봐 대박이야 그린 저거 어떻게 할거야? 여기는 무조건 무조건 짧게 쳐야돼 여기는 무조건 여기는 이 그린 깃대를 넘어가면 사고입니다 <웃음> 이 내리막포트는 어... 그럼 일단은 그린이 사고야 아, 5번 홀은 거리는 7 0 m 터예요 살짝 굵었는데 해저드 때문에 홀이 이렇게 뼈가 약 쪼가요. 그래서 그림만 그냥 보시고 너무 길어도 뒤에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좁아서 그냥 정확하게 거리를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으로는요, 티 박스가 두 개인가? 어, 원래는 티 박스가 두 개였었나봐요. 근데 어, 하나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거리는 80m. 엄마 말했잖아. <웃음> 8번으로요좀긴 거리가 나왔어요 160m? 레이디는 110m라고 나와있는데 어, 여기서 일단 티박스 기준에서는 티, 그 그린이 그 안보여요 어, 그래서 티샷을 110m로 일단 공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 그린에 어, 오늘 하라고 하, 하네요 일단 그린이 보이지 않는 관계로 드라이버나 뭐 이런건 못잡을 것 같고 110m 샷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남은 거리를 착을 해서 온그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린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8번 홀 좌측에는 인도 연습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도 연습장도 규모가 꽤 크고요 타사은 1층 밖에 없는데 거리가 조금 길어요 그래도 한2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장이 좀 깁니다 이건 해저드 같은데 이거 운동인가요이 뭐죠? <웃음> 빨간말뚝 해져드네요 여기가 원래 1번 홀이었네 음 이렇게. 이렇게 거리목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50m, 30m로 되어 있어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어? 앞에 8번 음. 홀 그린 앞에 벙커가 엄청 크게 있었네 홀이 되게 좀 쉽진 않다. 응. 코스가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코스예요.